Why girl breeder and b i y e r are so important? Each year, 20 million people are diagnosed with girl breeder problems. And over half that 10 million people have their girl breeder removed. When the girl breeder is removed or is dysfunctional, that doesn't mean the problem is gone. That means you're never going have enough i r e to be able to help your digest. 매년 2천만 명의 사람들이 담낭 문제로 진단을 받는데요. 그 절반 이상 천만 명은 담낭을 제거합니다. 담낭이 제거되어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소화를 돕게 충분한 담직을 절대로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et's talk about b i l e What's the b i l e b i l e is the detergent that dissolved the grease or the oil from your food. That includes even fats in festivals as well. You have a vitamin A, D, E, and K that extracts from the food. 담즙에 관해 말해 봅시다. 담즙이 무엇인가요? 담즙은 음식의 기름기나 지방을 녹이는 세제와 같은 것인데 채소의 지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음식에서 추출한 비타민 ADEK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Now, the things that you need to realize is that it also acts as detoxer. So, if there is anything toxic in the liver, or there is dust in the body, or particles that you breathe or preservatives, or whatever, it will go the liver and come out through that bile. So, bile is important in the detoxification of chemicals and toxins. 이제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담즙은 해독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간에 독성 물질이 있다든가 몸 안에 붙은 먼지 또는 숨을 들이질 때 들어온 미세한 잡지 또는 방부제 등 그것들은 모두 간으로 보내진 다음 담즙을 통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담즙은 화학물질과 독소의 해독에 있어 중요합니다. Here are some common symptoms that occur with b i l e issues or deficiencies. Bloating because you don't have anything to digest. Because b i l e is a lubricant. Everything gonna be constipated as well. So you have a constipation, burping, 멀지, 도스 더 터프리. 다음은 담즙의 문제나 결핍으로 발생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증상인데요. 소화를 위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부룩함이 있고요. 또한 담즙은 윤활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비가 될 것입니다. 변비, 트림, 신트림. 이것들이 상위 3위 증상입니다. Headaches or migraines. n i of all headaches. are late to the corporate o r lacking of b i l e if you have a headache and you are p r e s s i b e d light one point where the c o r p o r a r i s and gives o m e r e l i e f and allow to drain the headache probably would be relieved 두통 또는 편두통 모든 두통의 98%는 담낭과 관련이 되거나 담즙이 부족한 경우죠 두통이 있을 때 담낭이 있는 오른쪽 한 부위를 눌러 편하게 하고 배수가 되도록 해주면 아마도 두통이 안정될 것입니다. When you eat, if there's not enough f i l e you're not going to feel satisfied. You're going to feel like you're missing something. Because you're not pulling the nutrients from the f a t or the foods. o so you're going to want to keep eating. Itty eat skin, itty eyes, hives, that will be another symptoms of Or 콜레스테 p r o b l e m s 담즙이 충분하지 않으면 식사 때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를 놓친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이나 음식에서 영양분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먹고 싶은 것이죠. 가려운 피부, 가려운 눈, 두드러기. 그건 담낭의 또 다른 증상이 될수 있어요. Bile is made out of cholesterol. I know people have this thing about cholesterol, bad everything, but Here's the facts in cholesterol: 75% of the cholesterol in your body right now is made by your own body. It makes it surrounds the raw material that build the membranes of all your cells in your body. 담즙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져요. 나는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에 가는 다 나쁜 것,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콜레스테롤의 팩트란 여에 있어요. 현재 당신의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75%는 당신의 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세포막을 만드는 원료를 둘러싸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without enough cholesterol, there's a lot of other symptoms. Because your body will start to basically cannibalize parts of your tissue that have the cholesterol to use that fat. So the thing is the cholesterol is not a bad thing. But its excesses, it can be a bad thing. As long as you're eating enough greens and vegetables, you're safe. Because all t h e vegetables will fresh out any type of Build up of cholesterol. 당신의 몸은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있는 조직의 일부를 지방으로 사용하면서 식이를 시작하기 때문에 충분한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다른 많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초과하면 나쁜 것이 될수 있어요. 충분한 채소를 먹고 있는 한 당신은 안전한데요? 모든 채소는 어떤 유형의 축적된 콜레스테롤도 제거하기 때문이죠. I'm not saying it's huge steaks and all the fat and bacon grease, but I'm not opposed to it. If you consume the amount of vegetables to clean out the liver, there is nothing wrong with some fatty foods as long as your liver is healthy. 그렇다고 거대한 스테이크나 베이컨 기름, 모든 지방을 먹자는 건 아니고 그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간을 청소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채소를 섭취해서 간이 건강한 한 어느 정도 지방의 음식은 문제되지 않아요. The point is that when you mix all the breast, pasta, meat and all that cooked fried food and you have a little side salad, That's not gonna be enough to get the liver. So that's why you have a problem with cholesterol. Also, carbohydrates like refined sugar, bread, and pasta convert into cholesterol as well. 요점은 빵, 파스타, 고기와 튀긴 음식 등 모든 조리한 음식의 사이드로 작은 샐러드를 먹는다면 간에는 충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한 정제 설탕과 빵, 파스타 같은 탄수화물도 역시 콜레스테롤로 전환됩니다. i 이올 e 피션스 If you don't have enough fire, you become deficient in vitamin A, night blindness and dry skin. 바이 i 민 A is for the skin and the eyes. So you get dry cornea and dry eyes. And you get a lot of other skin problems with vitamin a 이 i n A. 담즙이 충분하지 않으면 당신은 비타민 A 결핍이 됩니다. 야면증 및 건성 피부 등. 비타민 A는 피부와 눈을 위한 것이기에 건조한 각막이나 건조한 눈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다른 많은 피부 문제를 안게 됩니다. It's not necessarily what you eat that makes you healthy. It's what you digest without that bile. A lot of people don't have enough bile, then they can extract the vitamin A to get the benefits from vitamin A. Vitamin A supports all the m u s c u l s a membranes in your sinus. So when you start digesting and getting vitamin A, your sinus clear up as well 무엇을 먹느냐가 꼭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담즙 없이 소화한다는 것의 문제이죠 많은 사람들은 담즙이 충분하지 않기에 비타민 A를 추출할 수 없어 비타민 A의 혜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비타민 A는 코안의 점액막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소화시 비타민 A를 섭취하면 If you don't have enough fire, you become deficient in vitamin E. Without vitamin E, your heart has to work really hard because it's not going to be able to retain the oxygen to the heart. You're going to lose endurance and you go up an incline and you get out of breath very easily. So, hearts and muscles need vitamin E. 비타민 E가 없다면 심장이 산소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심장은 힘들게 일해야만 해요. 그래서 당신은 지구력을 잃게 되고 경사 위로 올라갈 때 아주 쉽게 숨이 찹니다. 그래서 심장과 근육에는 비타민 E가 필요해요. If you don't have enough o i e you become deficient in vitamin D and K. Vitamin D is a fat sac of vitamin and you can get winter blue depression. vitamin K, we need that for bone health. If you have a deficiency, you will have a bleeding, bloody nose. So those are some of symptoms of a bile deficiency. Because if you don't have the bile, you can absorb the fat soluble vitamins like vitamin A, D, E, and K. 음집 충분하지 않으면, 비타민 D와 K가 결핍됩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의 지방 자루라고 할수 있는데 겨울철 우울증을 겪을 수 있어요. 비타민 K는 뼈의 건강에 필요합니다. 결핍증이 있는 경우 코피가 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담즙 결핍 증상의 일부인데요, 담즙이 없다면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ow let's talk about the causes of a problem with the gallbladder in the fire issues. Too much junk food or fatty food can clog up that whole system. When you eat cooked protein, there's no enzymes. Enzymes are destroyed with the heat and it draws a c i d Cortisol is connected in the recycling process of bile. o t h e r e i s a connection between stress and digestion. 이제 담낭의 담진 문제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나친 정크푸드 또는 지방 음식은 전체 시스템을 막히게 할수있고요 가열한 단백질을 먹을 때 효소는 열에 의해 파괴되고 산을 끌어내기 에 거기에 효소는 없어요 코리솔은 담즙의 재활용 과정에 연결되어 있는데 너무 오랜 기간 수년에 걸쳐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신의 담즙은 고갈되고 소화장애를 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소화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And then lack of the light foods. If you're not eating enough vegetables, you're gonna end up with a problem because the vegetable clean things out. If you're eating good overall, you don't worry about it. 그 다음 올바른 음식의 부족입니다.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문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채소는 깨끗이 청소를 하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요.